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그 미담의 주인공들이요 진짜 남들한테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싫어했습니다 진짜 보살은요 진짜 보살은 그렇게 안해요 진짜 보살은 솔직한 자기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볼때 편해요 위대한 일을 하고도요 겸손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의미부여 안하고 자기가 덮어버려요 그런데